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기술은 백사이드 디제스터라고 합니다 백사이드 디제스터는 커터파이프나 하프파이프 같은 기물에서 백사이드 방향으로 보드를 돌리면서 공중에 살짝 떠서 코핑 위로 뒷바퀴를 올리고 내려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약간 락투페이키랑 비슷한데 앞바퀴가 넘어가면 락이고 뒷바퀴가 넘어가면 립 계열인데 디스터는립 계열이라고 봅니다 뒷바퀴가 넘어가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처음에 제가 연습할 때는 백사이드 원회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양새가 올라가면서 백사이드 원회리를 해서 뒷바퀴를 넘겨서 착지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백사이드 원회리는 할줄 알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꼭할줄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해도 이 기술은 할수 있어요 자이 기술은 세 가지 기술을 할수 있어야 돼요 백사이드 킥턴 백사이드 엑셀 스톨 행업 이세 개를 할줄 알면 됩니다 이세 개를 할줄 알면 그 기술들 하는 방법을 약간 섞어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는 방법은 여기 코핑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할 때는 백사이드 원헤이처럼 팝을 치거든요 그런데 코핑이 많이 안 튀어나와 있는 파크에서는 알리를 안해도 백사이드 원헤이를 안해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드를 타고 올라갑니다 구필을 기준으로 백사이드 킥터는 이렇게 돌죠 그러면 미리 앉았다가 점프를 하면서 여기에 바퀴를 약간 튕길 수 있게 올라갑니다 그때 백사이드 원엘이 느낌처럼 또는 백사이드 잽이기 이 리버트 느낌을 주면서 점프를 하면 탕 걸리면서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몸이 회전하는 동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행업 내려갈 때처럼 앞바퀴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팝을 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팝을 치는 것도 해보고 팝안 치고 거는 것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중간 지점으로 제대로 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잘 모르겠거나 잘 안된다 그런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으면 댓글 또 남겨주세요 제가 못하는 기술이 있으면 강사님을 섭외해서라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